자저번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저번시간에 월드맵이 열렸죠. 그런데 해야 될게 있죠. 아시겠지만 철을 켜야 되는데 얘네들이 철을 안켜줘요 너무 불만이에요. 이것도 건설 안해주죠. 화가 났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고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들어준다. 이 게임은 접어야 됩니다 그쵸? 자 어찌 됐건 여기다 한번 지어보고 결과를 한번 지켜볼게요. 이렇게도 안되면 이건 좀 심각한 거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 이쪽에다 지으면 안될 것 같고 만약에 대비해서 여기다 지을게요. 자 우선순위 올립시다. 뭐 알아서 오겠죠? 그리고 나무 너무 많이 캤죠? 자 다른 일 시킬게요. 돌 먼저 캡시다. 돌돌돌 돌. 돌 캐자. 캐주고 나중에 돌이 부족해지면 광산을 찾아가지고 돌을 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 돌이 여기 있죠? 여기 는나무들좀 걷어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거는 가지를 먼저 제거를 시킬게요. 자 신념의 홀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고 여기도 겁나 빨리 만들어주네 아 어,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이해가 안되죠?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된다 자 됐어요 이제 이거 만들어주면 돼 여기다가 철광산을 만들어주면 될것 같은데 자 왕을 만나고 싶다고 해요 또 이번에는 반겨줄게요. 저번에는 제가 호되게 당했죠. 아니 미친! 인연이! 아니 선동을 일으키고 왔어 어이 화나네요 진짜. 자 일단은 감시타워 쪽에 사람들 다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어 화나네? 야, 그러지 말고... 니네 데리면 내가 죽일 거야? 아이, 뭐야? 이게... 자, 그런데 이쪽은 또 건설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쵸? 그들은 왜 인가? 그럼 이거 파괴하고 다시 만들게요. 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우물 하나 짓고 여기다 우물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광산을 만들게요. 이번엔 여기다 짓읍시다. 한번 지켜볼게요. 이번에도 안 되면 화낼 거야 진짜. 자 자원들을 납품하십시오 빨리. 또? 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작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웃음> 참. 또 이거 먼저 하죠. 아, 그래도 여기 가능합니다. 이제서야 되네요. 야 너무 힘들었죠, 우리. 이것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아우, 현기증 난다. 자, 저게 되면 이제 이쪽에다가 스캐빈저 홀을 좀더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이 아이 있죠? 여기서 자원들 좀 뽑읍시다. 됐어요. 야 그래요. 이제부터 철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너무 행복해요. 일해 임마. 너도 일해. 자 일하시고. 철이 급하니까 좀 최대한 빠르게 캘게요. 아 행복하죠. 이제 도구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여기 있죠? 이제 사람들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요. 자 중간중간에 또 사람들이 비어있는지 체크를 할게요. 자 어디보자. 다들 잘 살아있죠? 좋고 아 이건 좀아 내비둬도 될것 같아요. 여긴 내비두고 여기도 내비두고 런 범위. 아니야 지금 필요없어. 응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아니 맥주가 필요하다고? 자 맥주는 뭘로 만드는 걸까요? 여기서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얘죠. 허브 사용한다. 어 이건 좀 너무한데? 아 이건 좀 너무하지? 아 이거.. 아.. 사과.. 아. 이걸 만들면 먹을 게 많이 부족해지는데? 그쵸? 어, 일단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만들어보고 돼지농장은 어디갔죠? 돼지농장 돼지농장 자 이거 재진행시킬게요 우선순위 올린 다음에 여기서 지금 모여있는, 그 모여있는 허브도 있죠? 허브 가지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키워볼게요 일단 여기는 이거 필요 없고 개구리 개구리는 좀 사용하니까 내비두고 이렇게 두 개만 생산하도록 지시를 내릴게요 일단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뼈는 필요 없고 개구리도 아 개구리 어떡하지? 아 개구리 패스할게요. 개구리 패스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 먹는 걸좀 신경 쓰자꾸나 우리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다 자랐으니까 좀 신경 쓰자 저 벌써 애들이 아이고 또집 없다고 야 너네들 너무 잘 자라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 이렇게 지울게요 자 도구 만들고 있니? 좀 봐야겠죠? 블랙스미스 어디 갔어? 여기죠. 아 금방 될것 같네요. 이건 내비둡시다. 문제는 돌이 또 문제네요. 자, 일단 이쪽에 있는 거 우선순위 올려놓고 먹을 거 많이 챙겨 놓고 이거 우선순위 올리고 허, 벌써 만들고 있었어? 그럼 이거 먼저 하자 자짐 먼저 만들죠 자, 빨간 메시지가 계속뜨면 반란을 일으키니까 자, 이거를 하도록 할게요 됐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우선순위 올릴게요. 빨리 우리 고기를 얻어야 됩니다. 고기 슬라트하우스 있을거예요 멋져있죠? 이것도 도구가 많이 필요하긴 한데 얘를 이렇게 지는게 맞겠죠? 일단 여기다 지읍시다. 많아서 지어주겠죠. 배려 없이 잘 크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철도 잘 벌고 있고, 그쵸? 에헤이, 또언제드 군데 많아서 올 거라 생각이 들고. 지금 칼이 많기 이있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 이 비어. 비어를 좀 신경 써야 될것 같아. 요 어디야? 아 이거 하나 더 질까? 더지야 되는 게 맞겠죠 이거. 미리 많이 필요하니까 그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자스케빈자헛을 하나 더 만들게요. 됐어. 오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와 이거? 잠시 타 타고 올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지시 내리고 이쪽도 두명다 있죠. 오케이. 여기는 어때? 아 아무도 없어. 자 전투력 높은 애들 이렇게 지정합시다. 와 애들 너무 빨리 낳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났네. 어디 어디야. 자 우리의 전사들 잘 싸우고 있나요? 하하 조으만 개구리가 뭔가 약초인 거 같아요. 개구리도 좀아 이게 또뭔 소리야. 어디야. 아마 타워한테 죽은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화살 소리가 들렸죠. 여기 보니까 메시지 맞네. 그래요. 자, 빠르게 자원들을 만들어주시고. 어, 때감이 부족하다. 때감, 땡감, 때감. 땡감. 때감은 챙겨야 돼요. 여기 있죠? 킨들러. 자, 두 명을 빠르게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돼. 모자는거 없죠? 이것만 잘 챙기면 될것 같아. 요자 여기도 사람들 고용할게요. 개구리는 많이 안 필요하고 이렇게 세 개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신경을 쓸게요. 어 개구리 생각보다 많이 쓴다. 뼈는 그렇다치고 개구리를 너무 많이 써요. 자 이제 뼈칼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줄일게요. 이렇게 놓고 다른거 생산하도록 합시다. 아니 잠깐만 야 도구 많아 우리 도구 161개나 있어 침착해 야 뭐야 이거 너, 누가 또 도둑질을 하고 있는거야 이거 허허 큰일났구만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이쪽은 만들었니? 어? 자원 생겼죠? 자 이거 우선순위 올리고 그 다음에 완성되면 이걸 올릴게요. 지금 돌이 많이 부족하긴 해요. 저희가. 이렇게 지시를 냅시다. 나뭇가지도 약간 애매하죠? 여기는 거다 걷어냈니? 아직은 아니죠. 기다립시다. 야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열심히 뗄감을 만들고 있기나? 미쳤네 제가 이거 중단시켰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바로 만들게요 이렇게 합시다 음.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애들이 너무 빠르게 회복이 되는데? 그만 키워야 되나? 아니야. 자, 인열력은좀더 필요하긴 해요. 자, 빌리조우를 좀만 더 만들게요. 일단 이렇게 연결할까?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을 것 같죠? 올라갈 수 있게. 됐어. 돌이 부족하니 아 어, 왜그래? 정신차려 어허 이거 안되겠죠? <웃음>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자원이 없으면 이 얘기를 하던가 또 얘들 어디로 가죠? 이건 또 어디야? 불났죠? 확인합시다. 자 이쪽에 오물이 있기 때문에 금방 해결이 될거예요 니가 그런건 아니겠지? 자 빨리빨리 치유해주시고 불타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돼. 됐어요. 어휴... 많이 힘들었죠? 이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애들을 키우면 안 돼요. 이제는 적당히 합시다. 안 되겠어. 자원 가져와. 빨리 자원 가져오라고. 자 지금... 사람 한명씩 빼가지고 여기는 돌들 캐도록 지시를 내릴게요. 이 돌이 좀 많이 중요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명씩 빼겠습니다. 열심히 저희가 때감을 만들고 있긴 한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머리가 아프죠? 좀만 기다립시다. 아 여기 있는거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반응이 너무 느려요 캐나? 캐주십시오 나언데드 군대가 온다는데 좀만 기다리고 떠났죠. 자 다들 몸좀 녹이시고 빨리 이거 돌 캡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좀 챙겨야겠죠? 일단 이거 남아도니까 조금씩 팝시다. 그리고 필요한 거 구할게요. 먹을 것좀 부족하니까 이거 다 사고 그 다음에 도구도 저희가 만들 수 있긴 한데 챙길까 말까 아니다. 돌이, 돌이 부족하죠? 돌다 가져오고. 도구. 도구도 돌로 만드는 거니까 일단 이거 챙길게요. 에라이? 수시 타산이 안 맞네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자, 마이너스 되기 전까지 금액을 맞춰볼게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잇 자, 봄이 됐으니까. 열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열매고자랄거예요 좀만 기다리면 되고 자돌 생겼으니까 이제 빨리 만들어줘 또 이해가 안되죠 철은또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요 이거. 자, 확인이 필요한데. 아 이해가 안되죠. 자 이렇게 어 잠깐만 돌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기다려야지. 자 허브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고기가지고 뭔가 할수 있을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자 좀만 힘냅시다. 설마 이거 사람들 죽어가지고 또 아무것도 안하는 건 아니겠지? 또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자리 한번 체크해봅시다. 너범이 필요 없고 이거는 좀 필요하죠? 저희 장작이 상당히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비축을 해놔야 돼요. 아 어, 이게 뭔 소리야 기분 탓인가 봐요 자 도구 어 이제 좀 그만 만들어도 되겠다 이제 그만둬 그만 그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제 이것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난 분명히 엘프를 적으로 했었는데 얘들이 왜 계속 나오는 걸까? 이거 아직 구현이 안된건 아니겠죠? 일단 내비둡시다. 야, 너네 왜 돌을 캐는? 사들이 하나도 없니? 아 이거 좀 이상한데? 그쵸? 아 물론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너네 좀 이상해 이건 또 잡았죠? 나 이거 치워버립시다 자 드디어 돌을 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쪽으로 보내질 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와 이해가 안 되죠? 어디야? 자 스캐빈저하고 야고싸고 있는데 스캐빈저도 무기가 있으니까 잘 버틸 거예요. 오이 잘 가라. 야 이거 챙겨오면 좋겠는데 아 아깝다 말아서 잘 챙겨오겠죠 얘들아 돌좀 돌좀 돌좀 어떻게 줘봐 아 이거 좀 패치가 됐으면 좋겠네 그쵸 이해가 안 되죠? 또 이쪽 주변에다가 하... 저장고를 만듭시다. 이렇게 만들게요. 이거 먼저 합시다. 이제 더 이상 안 키웁니다. 알아서 나가 죽던 싸우던 맘대로 하세요. 이제 물이야. 그리고 이거 지금 버그 있죠?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웃기면 맥주를 준대요. 에라이 거지같은 것! 뭐야 이거? 나한테 왜 그래? 너무했죠? 자저단고 완성됐고 또 사람 고용하고 자 이제 집 없는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이상 무리에요난 이제 무리고 이거 먼저 합시다. 그리고 아까 버그가 뭔지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플랭크 있죠? 사람들이 없었는데 계속 생산하고 있어서 자 중단시켰어요. 버그에요 이거. 그리고 천은 또왜 이렇게 필요한지 모르겠고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거 아무래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있죠? 일단 원정을 통해서 얻어올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팀을 한번 꾸려봅시다. 트레이드. 일 스카웃이라고 하고 됐어. 어사인을 집 없는 애들 위주로 보내겠습니다. 자 게으름 피는 애들도 다 포함시키고 이렇게 불만 동자들 보내버릴게요. 낮은 누가 있지? 이아 있죠? 자 불만동자들 어디 갔나? 너도 너도 너도 자 얘도 얘도 야 불만동자들 왜 이렇게 많구만 이거 자 구성한 다음에 스카우스로 이쪽에다 보낼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카우트 보냅시다. 샌드파티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 자원이라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놓는 애들 다 보내버릴게요. 자그건 다음에 우리 할 일을 합시다. 우잇. 분명히 자리가 비어있을 거예요. 그럼 애들은 좀 채워넣을게요. 됐어. 자, 이제 이걸 만들면 돼. 안되면 파괴시킬게요. 파괴시키고 다시 만듭시다. 자, 여기가 뭐였죠? 이 아이죠? 아... 음... 참질 만한 공간도 없네요. 그쵸? 일단 이쪽에다 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다 지게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로우 선수는 올릴게요. 근데 지금 게임이 점점 끊기기 시작했어요. 뭐 아시겠지만 어, 이거는 좀 메모리 누수가 진행되거나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나중에 개선이 되겠죠. 그쵸? 어 잠깐만요. 자 원정대 도착했어요. 아 가고 있구나. 가고 있대요.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 요 기다리면 되고 자, 성공률 한번 볼까요? 아, 성공률이 왜 이게 더 높지? 이해가 안 되죠? 허, 이거는 신중하게 하는데 오히려 성공률이 더 낮아져요. 하여튼 이렇게 합시다. 얼마 m o s t 죽은 애들 있니? 엔카운터 없고 일단 포기할게요 그 다음에 또 원정 모내던가 그렇게 합시다 자 자원들 들고 오시고 다들 이거 안 들고 오면 화낼거야 아니면 이거 먼저 진행을 시키던가 이렇게 할게요 아 이거 또 부셔야 겠다나 부시고 잠깐만 자원들 왜 이렇게 넘쳐나 아또 머리 아프죠 그 이쪽에다 지어야겠네요 더이상은 안돼 자 그리고 남는 애들 이용해서 원정대를 더 꾸미던가 할게요 여기 있죠 새로 구성을 합시다 자 이것도 스카우트2 라고 지정을 하고 아 이건 또 뭡니까 꺼져 가세요 아니 미친 아 잘했어 진짜 안 만들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 스톤이야? 스탑. 이름은 또 머리가 아프죠. 아, 제가 실수했죠. 야, 락하고 스톤하고 이렇게 분리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게 짧았죠. 근데 지울 수는 노트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라도. 에라이. 트아 머리 아픕니다. 이쪽은 지울 수가 없고. 여기까지 보내긴 좀 그렇고. 아, 시작을 여기서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았는데, 좀 아쉽네요. 그쵸? 자, 어찌됐건. 아, 이쪽은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눌러도 반응이 안 와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너무하죠? 진 먼데 쪽에다 보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하나도 합시다. 자 일단 원정 보냈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뭐 확인해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별거 없네요. 그렇 이거는 좀 지켜보고 나중에 또 다른 어 잠깐만 다른 원정이 나오면 한번더 테스트 해봅시다. 아 검색을 했구나. 한번더 보내 볼까? 오잇! 테스트 해 봅시다 이거 아 이건 또 뭐야 이거 <웃음> 아 이걸로 탐색을 한다? 거래해봅시다. 거래 선택한 다음에 보내버릴게요. 오이.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일단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구요. 다음에 뵙겠습니다.